안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야 될것 같아 지금 영 g 이야 어? Hi.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올렸던 사진의 주인공 맞아요 바로 저입니다. 네. 네. 더운 날씨에 맨투맨을 입고 오신. 맞아요. 저 n 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 o u n 어 young, y o u n 완전 시원해요. 안녕. h e 하이 Where are you now? 우리는 음. 회사에 있다. 맞아요. Starship. Starship. Starship. Starship. 저희는 Starship 공주들이에요. 맞아요. <웃음> 그리고 밖에 바로 Starship 그 포토 스팟이 있어요. <웃음> 맞아요. 그 Starship 목장이 바로 옆에 있답니다. 맞아요. 다한번 찍어야 하나? 불쌍히 버려진데. 여러분 이 필터 어때요?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요. 우 다이브들은 제가 한 핸드폰 확인해 볼게요. 좋 그래. <웃음> 여러분 제 금발, 금발, 백금발 어때요? 어디다? <웃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어울리죠, 여러분. <웃음> <웃음> 오! 오! 오! <웃음> 하지마. 지금 지진이 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아, 카메라 ]했다. 흔들린다고 해서 다 가면 안 돼요. 아, 너무 예쁘대. 너무 예쁘대. <웃음> 너무 이뻐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우리 언니도 너무 예쁘죠. 금발 잘 어울린데요. 어 누가 피에르 같대요. 피에르가 뭐예요? 그 뭔가 머리가 뭔가. 머리가 왜요? 약간 머리가. <웃음> 안 보여요. 여기. 아, 어잘 보인다. 어? <웃음> 뭐야? 우리 어. 어? 시점에서만 약간 약간 그렇게 나온다. 그런가봐요. 이서 사랑해, 감사합니다. 백설공주 같다고요다 <웃음> 백설공주는 머리가 이색이 아닌데. <웃음> 백설공주 무슨 색이지? 검정색이에요 어. 검은색. 그니까. 이서 말한 건가? 근데 백설공주는 단발인데 단발 그게 t l e bit more t h a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t 누가 어, 스타 i 들어오고 싶대요 스타 a 이요스타 l 꼭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스타 t 컴온 어.. 반했대요 이서한테 <웃음> 잘했습니다 I love you 헤어컬러 언니 머리 색깔 좋아, 좋대요 아 정말요? 뿌듯하군 맞아요 막내, 만내 조합입니다 만막지 만막지 크로스 시작! 만막지 크로스 <웃음> 네. 가을 언니 중국어로 할수 있나요? 어, 씨에 씨에 왜 아이니, 어이니 그리고 그 피어양, 피어울양. <목소리로> 오늘 졸사 찍었어요. 잘 찍었나요, 다이브? 어, 근데 이서도 이제 약간 찍을 시즌 아닌가? 맞아요. 저희는 가을을 찍는다고 들었어요. 어머머, <목소리로> <목소리로> 대박. <목소리로> 가을 <목소리로> 러브유. 언니를 사랑한답니다. 대박, 사랑해요. 아 캡처 타임은 끝나고 할까요? 끝나기 전에? 어 좋아요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요 V 팝은 꼭 캡처 타임 하는 게 이제 국룰이 돼 버렸잖아요 아 진짜? 캡처 타임 필요하지 우리들의 모습을 남겨줘야지 남겨줘야지 기대하세요. 원투트리아이브 보다가 왔대요 오! 어제 나왔는데 그니까 <웃음> 어제 그 몰카편 아니었어요? 깜짝 카메라 맞아 그짜재었어 그래서 그 깜짝 카메라 하는 부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저랑 레이 언니랑 가을 언니랑 방을 같이 쓰잖아요 음. 그래서 언니랑 이렇게 방이 있었는데 언니가 막 갑자기 <웃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예, 음. 왜 웃지?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언니도 원투세이 보고 맞아. 있잖아 생각했어. 나도 너 웃는 거 들렸어. 진짜 너무 웃겼어. <웃음> 어제요 어제 웃겼어. 진짜 <웃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항상 자기의 그보금자리를 해야 되나? 그요 자기 공천에. 구역에서 <웃음> 숨죽여서 웃는다고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 그거 겪어봤어요. 뭐? 그 깜짝 카메라. 아 진짜? 사연에서 처음이었어요. <웃음> 그럼 좀 놀랐겠다 음. <웃음> 보통 친구들이 자주 <웃음> 해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근데 그때가 진짜 완전 처음이었어요 어... 인생에서 처음 난 초등학생 때 해본 거 같아 <웃음> 언니 뭐 했어요? 초등학생 때? 약간 좀 유치하게 친구랑 싸우는 그런 거? 싸우는 거? 어, 친구랑 싸워서 애를 되게 당황스럽게 약간 <웃음> 이렇게 한 다음에 놀랐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웃음> 그 친구도 아뭐야 이러고 무서워 뭘그 깜짝 카메라 너무 무서워요 진짜? 응. 많이 놀랐어? 네어 음, 귀여워 <웃음> 나는 내가 그 애기 말고 그 케이크로 케이크. 했었으면은 눈치챘을 것 같아 진짜요? 어. 왜냐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아, 아니 근데 저는 그 뭔가 뭐랄까 그게 촬영인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음. 그냥 도망갔거든요. 애기 엄마랑 아? 가고, 대기실 막 어, 가고. 그렇습니다. MBTI 뭐예요? 언니 MBTI 뭐예요? 나 나는 ISTJ. ISTJ. 저는 ENFP잖아. 맞아요. E ENFP 예저 yeah. yeah. 며칠 전에 MBTI 검사 다시 해봤는데 또 ENFP 나왔어요. 오 나도 완전 똑같이 나아안 바뀌나? 뭔가 잠깐 여기에서 딱 멈춘 것 같아 음. ENFP에서. 옛날엔 자주 바뀌는데 맞아 이게 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니까. 맞아요. 내 친구도 많이 바뀌더라고. 음. 아오 아이스티젤가 오, 또 많은 있네 많은구나 나 근데 그 연습생이나 음. 우리 멤버들같이 이런 우리 우리 우리 쪽이라야되나 약간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스티젤 많이 못 봤어 연예계 쪽에? 어. 음. 맞아요, 저도 제 주변 사람 중에 처음이에요 언니가. 그치, 네. 근데 ENFP 많이 봤어 <웃음> 에너지가 너무 좋아 맞아요, 천진낭만 천진낭만 천, <웃음> 아 귀여워 이서가 지금 뭐냐면 그거 하고 있어요 교정 맞아요, 저 교정 끝나서 안에 맞아요. 유지장치 했거든요 근데 그 유지장치가 지금..몰라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웃음> 지금 혀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말을 지대로 못하겠어요 <웃음> 그래서 아까 막 오는데 언니..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웃음> 멜론이 멜론이 혀가, 너무 너무 아파. 혀가 아파요 <웃음> <웃음> 그래서 자이브랑 소통하기 위해서 맞아. 애기가 찾아온거예요 그 유진이도 그랬었잖아 얼마 전에 맞아, 네. <웃음> 언니도 맞아 MC 했는데 이꼴 너무 아파 <웃음> <웃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웃음> 음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아. 나는 그럼 내가 너껄 읽을래. <웃음> 좋아요. 사실 저는잘안 보이긴 하는데. <웃음> 음 이서 오늘 학교 갔다 왔어? 네. 다녀왔습니다 이서 완전 성실해요 이서 가을아 트콘때떼창 들었어? 엄청 열심히 응원해줬대요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다이브 진짜 저 너무 감동 받았잖아요 나도 나도 <웃음>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맞아요. 에너지가 그냥 딱 온몸으로 느껴졌어 맞아그저 인니어 중간에 하나 빠졌잖아요. 어, 그래서 어. 다이브들이 엄청 러브 다이브 막 일레븐 아, 이렇게 불러주니까 막 이렇게 그현단소랑 인니어 리랑 살짝 아, 다르잖아요. 아, 아, 아, 아. 그래서 어려웠어요. 근데 그만큼 다이브가 많이 불러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음 진짜. 그래서 자기 파트 아닐 때는 살짝 이렇게 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니까. 러 근데 이게 완전 훅 빠져서 뒤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 진짜, 그때 네 되돌릴 수 없었어요. 힘들었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정을 이제 테이프 같은 거 붙이면은 딱... 그러니까요. 언니가 말해준 그 테이프를 붙여야겠어요. 맞아. 당장. 이렇게 항상 성장하는 아이브 배우는 아이브 발전한 아이브. <웃음> 너랑 친구가 있대. 0 7년생오 봉칠년생. Hi. 안녕 안녕 나도 공칠인데박기짱박기짱 사랑의 금발 결아 아. 이서가 스타쉽 오디션 볼때팁 있어? 스타쉽 오디션이요? 음. 자신감 있게만 한다면 자신감? 너는 약간 자신감 스타일이었어? 네 오. <웃음> 오디션 볼때 팁? 뭐가 있을까요?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요? 저는 근데 캐스팅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럼 아예 그걸 안 보셨어? 너의 그런 추위나노래어 근데 그건 보시긴 했어요 어, 보시긴 했어 네 그거는 그게 이제 그게 오디션이라고 하는 건가? 어 보통 뭐 그게 그렇지. 오디션 어. 그렇습니다 오디션 맞네요 <웃음> 언니도 캐스팅으로 왔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캐스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디션 살짝 보니까 약간 그런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제 춤을, 춤을 그 가수 선배님들 거를 하나 하고 또 창작 안무를 했었어요. 오! 언니가 만든 거요? 내가 만든 거였나? 어차피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차피 창작 안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그 열심히 하면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윙크해 주세요. <웃음> 오. 어머, 뭘 먹고 그렇게 예쁘네요. 저요? <웃음> 뭐 먹고 오늘 할까요? 스테이크 먹었어요 저 스테이크 네. 맛있겠다 스테이크랑 아스파라거스랑 먹었어요 너 아스파라거스 잘 먹어? 네 이서가 진짜 a k 없다니까 k Steak? Steak? Steak? Steak? Steak? s t 스 a k Steak? s t e 딱 k s t 딱딱 k s t 약간, 좀 딱딱하던데? 딱딱해요. 어. 음. 약간 근데 그것도 언니 노력하다 보면 맛있어져요. 아, 그건 맞아. 노력하면 맛있어져요. 맞아요. 언니도 샐러드 <웃음> 처음에 진짜 싫어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먹다 보니까 언니도 맛있어져요. 맞아요. 이성아 그때 추천해줬었어요. 그 샐러드를. 맞아요. 그 샐러드, 샐러드 회사가, 회사 가게 앞, 회사 앞에 가게 에 되게 맛있는 샐러드집인데 제가 언니한테 그걸 추천해줬는데. 맞아요. 그언니그때부터 그래서... 빠졌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면서어 이게 맛이 있는건가? 하면서 먹었는데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맛있죠 어, 진짜 그 이후로 너무 잘 먹고 있어 <웃음> 가을언니는 점심 뭐 먹었어? 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거 먹었어요 빨미카레 초코 초코 초코랑 페스트리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진짜 아쉬운 게, 제가 얼그레이 라떼를 먹고 싶었어요. 밀크티. 음. 근데 그게 이제 없어가지고, 그거랑 비슷하다고 뭐를 추천해 주셔서, 그걸 샀거든요? 밀크티 같은 거? 어, 그래서 아유. 나는 약간 그런 맛을 기대하고 먹었는데, 약간 어떠세요? 카페, 약간 카페인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커피 맛이 났거든? 아, 약간 라떼인가? 어, 약간 라떼 느낌이었어요. 라떼 약간 얼그레이 향이 좀추가야된 거? 음. 근데 제가 평소에 커피를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약간 생각과는 살짝 달라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 이따 v i b 끝나고 이진 카페가서 아. 맛있는 홍차라떼를 드시도록 하세요 좋아요 저희 스타시 카페 홍차라떼 진짜 맛있답니다 아 진짜? 네 너는 최애 그게 뭐야? 저는 처음에는 민트초코였는데 음. 요즘엔 그냥 아아 좋아해요 아아 완전 입맛이 그러니까요 조금 어른스러워진 것같아 입맛이 오, 대박이다 저는 아직도 별로 안좋아해요 <웃음> 아 너무 써워그 <무서워. 웃음> 스타쉽 카페에 그 망니오스 알죠 언니 음. 그게 원래 옛날에 있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없어서 맞아, 너무 슬퍼요 아쉬워. 근데 저는 초코라떼 제일 좋아요 해 초코라떼? 여기 초코라떼는 너무 좋은게 약간 얼음이 녹아도 찌네요어 그게 언니 스타일이죠. 언니가 맞아요. 음료수에 진짜 천천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먹다 먹었네. 이제 언니는 이제 반 이상 이렇게 남아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래 먹을 수 있는 거 좋아. <웃음> 우리 다이브는 무슨 음료수 제일 좋아해요? 다이브는 뭐 좋아냐면 음. 근데 아 좋아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구나. 어, 근데 이제 아직 딜레이 때문에. 이렇게 음. 다이브. 그러면 이때 동안 하트를 눌러주세요. <웃음> 이것도 늦게 나갈 걸. <웃음> 다이브 어, 하트를 눌러주세요. 아 모카, 하초코. 모카 핫초코. 초코, 초초코, 어? 일본에 초코라면 있었어? 우와. 초코라면이요? <웃음> 오, 우와. 먹어보고 싶다 초코라면. 어? <웃음> 초코라면은 근데 약간 초코 완전 초코에다가 그냥 라면사리라 하면은 라면도 밀가루잖아. 그럼 의외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와 대박이다. 그러면 다 놀랐어 지금 다이브도. 그니까요. 저 탈색 한네 다섯 번 했어요. 그 가을 언니 탈색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그때 옆에서 저도 염색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 염색 하그 탈색 하고 있는데 약간 김 같은 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언니 머리가 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김이 이렇게 이렇게 <웃음> 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사실 뒤에서. 약간 따뜻한 수증기 같은 걸 음. 이제 뿌려가지고 거, 거기서 이제 연기가 나는 건데 <웃음> 제 머리가 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서가 <웃음> 아, 몰랐어요 아 진짜 웃겼어요 그, 그 그때 그그 웃긴 게 저가, 제가 있고 이서가 있고 왼쪽에 레이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백색? 약간 그 색으로 염색하고 있었고 옆에 이서는 약간 초록색으로 염색을 해요 <웃음> 하고 있었고 옆에 또 레인은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너무 형형색색하니까 <웃음> 진짜 웃겼는데 맞아요 다이브 그거 알아요? 빨강색이 없어지려면 초록색을 섞어야는데요 맞아 맞아 보색 때문에 맞아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음. 그때 그래서 초록색으로 한거래요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그 좀비 춤 찍을 때도 <웃음> 초록색 옷이었잖아. 피가 맞다. 빨간색이니까 보세요. 아, 옷. 그렇네요. 맞아요? 이게 또. 맞네. 그래서 제가 그때 초록색으로 염색하고 응. 그, 그날 밤에 완전 초록이랑 갈색이랑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별명이 초코나 모습이었어요. 귀여워, 귀여워. 진짜 초코나 모습 같았어. <웃음> 하트를 만들어주시겠어요? 하트. <웃음> 이거 보시면 소문 <소원> 드세요. 안녕. <웃음> 오. 저랑 리즈랑 머리색 바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리즈는 약간 더 약간 더즈발인리 같은데 맞죠? 맞아요. 살짝 이 리즈는 이 리즈는 는 근데 리즈 금발 너무 좋아 <웃음> 저도요 너무 잘 어울려 즈이즈이냥나는리즈가 처음에 그... 내가 먼저 고양이를 좀 닮은 것 같다고 했었어 음. 근데 그때는 제가요? 막, 오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 익숙해서 <웃음> 본인이 냥 이러는 게 너무 귀여워 냥 <웃음> 진짜 너무 귀여워 이제는 자기가 알아 <웃음> 음. 너 머리 잘랐냐고 물어보신다 오 맞아요 어, 처음으로 알아본 다이브다. 그니까. 맞아요. 알아봤어. 저 머리 잘랐어요. 저 진짜 많이 잘랐어요, 다이브. <웃음> 이서 머리 긴거 좋아하는데. 맞아요. 머 잘랐어요. 맞아요. 오늘 머리는 시컬인데 사실 풀려버렸어요. 짠. 어,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응. 조금 한번 손으로 해볼게요. 맞아 시컬입니다. 오, 한글을 배우고 있대요. 오. 대박! 대박! 한글 진짜 감사해요. 어떻게? 네. 화이팅! 화이팅은 영어긴 한데 힘내세요. <웃음> 그러면 우리도 한국어를 알려주자. 좋아요. 오늘 가을이와 현서의 가을이와 현서의 한글 교실. 한글 교실. 누뭐 뭐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긴 해. 그래요? 그럼 약간 좀 어려운가? 어, 어...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더우니까? 더우니까. 응. 또잉? <웃음> 아, 날씨가 더우니까, 이거 모르실 것 같은데. 아지랑이 알아요? 다이브? <웃음> <웃음> 진짜 고급 단어로 넘어갔네 <웃음> 네 그쵸 이거 조금, 조금 상급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아지랑이가 뭐냐면요 그 더우면 이제 막 바닥이나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위글위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렇게 돼있는데 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이위글위글 하는 그 투명한 그거를 아지랑이라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예! 아지랑이, 기억해주세요. 기억해주세요? 근데 이걸 다이브가 쓸 일이 있겠지? 몰라요? 알았으면 쓸때 맛있을 거야. 이선은 아는 거야. 저 알고 있죠, 다이브. 아, 귀엽다. 다, 오, 그렇구나 하고 있네. 네. 엄안 어, 보여줘. 어. 음. 카와이 카와이 카와이. 아리가또. 이서 일본어 잘해요. 저요? 저 생활 에 일본어. 맞아요. <웃음> 일본어 잘해요 진짜. <웃음> 언니 엘사가 어때요? 일사? 엘사 같대요. 엘사? 엘사. 엘사? 네. 아. 엘사. 진짜요? 근데 엘사는 머리야, 데 Let it go. <웃음> 콩순이 포즈 해달래요. 어, 나도 방금 왔는데. 진짜 콩순이. 너희들의 머리 색깔은 커피와 우유 같다. 커피. <웃음> 저는 바나나 우유 아니에요, 그러면? 바나나 우유, 초코우유, 초코우유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우유 아, 오늘 그거 제목 그걸로 할걸 아, 아 그럴걸! 아 다이브 왜 이제 알려줬어요 <웃음> 다음에 우리 들어오면 또 이렇게 하자 초코우유와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우유. 우유 나 바나나 우유 진짜 좋아해 저도요 좋아 내일부터 시험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맞아요. 오온전 많이 내어야되네 근데 진짜 되네. 많다 댓글들이 그 좋아하는 여름 음식 있어? 음, 음, 여름 음식? 솔직히 여름 음식 하면 살짝 냉모밀 같은 거긴 한데 너뭐 좋아해? 난 판모밀도 좋아해 맛있겠다 오늘 저녁 메뉴 판모에 가자 다이브 <웃음> 아, 판모에 가자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약간 겨울 메뉴야 언니 뭐 좋아하는데요? 난 약간 그 당? 찌개 같은 거좋아하잖아 향이나 뭐 샤브샤브 이런 거 근데 여름에는 <웃음> 여름에는 수박 아닌가? <웃음> 수박 다이브 아 어, 네. 수박 맛있겠다 어 수박 주스 드세요 <웃음> 수박 주스 땡모반 땡모반 맛있겠다 대박 사이버 오늘 땡무바 할텐어요 그리고 그거 아사이볼 <웃음> 아사이볼 아사이볼에 코코넛칩 추가하면 맛있어요 아 진짜? 나 근데... 한번도 안먹어봤어 언니 아사이볼 안먹었어요? 어. <웃음> 다음에 사줄게요 <언니. 웃음> 같이 먹자 <웃음> 좋아요 어? <웃음> 안나랑 엘사 같대요 우리 왜 겨울왕 먹지? 그럴수도? 우리 좀.. <웃음> 한국수 근데 졸업사진 포즈 추천달려고 하셨는데 무조건 아, 아닌가? 내 기준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 좀 무난한게 최고인거 같아요 음. 오, 그 정자세로 찍을때는 그냥 약간 미소 미소 입 안열고 <웃음> 입 열고 또뭐 그냥 미소하고. 단체 사진 이런 느낌 단체 사진 뭐 하트나 음. 뿌잉 그런가? <웃음> 아니 뭐전 약간 어? 나 고등학생 때도 약간 뒤돌아서 막 어? 약간 이런 거 찍었던 것 같은데 <웃음> 요 <진짜요? 웃음> <웃음> <웃음> 그래요 우리 겨울관곡지로 갑시다 좋아요 근데 근데 진짜 약간 안나 느낌 나긴 한다 <웃음> 너무 귀여워. 또, 안나가 동생이잖아. 맞아요. 아 근데, 우리가 약간 닮았다고 많이 듣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다이브, 응. 저희 진짜 닮지 않았어요? 맞아요. 진짜. 오늘도 막 거울 보는데 느꼈어요. 아이소네. 그니까요, 다이브. 우리 차트 다 1등 했다면서요? 축! 예! Yeah. 저 프리질러. 진짜 너무 예뻐요 다이브. 아나 근데 진짜 들어주세요. 믿기지 않아. 저도요, 진짜 너무 행복해. 기뻐요, 다이브. Yeah.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이브 앞으로도 많이 살아주세요. 아, 진짜 행복하다. 맘막지좀 닮음, 크크. <웃음> 네. <웃음> 많이 좀 내려야겠다 음. 축하해요 축하축하 예예음 예. 가장 좋아하는 기술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을을 좋아한다 너? 아니요 댓글 댓글 댓글 언니는 무슨 계절 좋아해요? 저는 봄이요 <웃음> 봄이요? <웃음> 네. 너무 많이 말하고 다녀가지고 <웃음> 저는 겨울 좋아해요 나이브 겨울? 약간 추운 거 좋아해? 추운 것보다 약간 눈 오거나 아 약간 눈썹을 만드는 거? 그리고 제 생일이 겨울에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6월이니까 곧 원영이 생일 오고 있네요. 아 맞네요. 우리 뭔가 좀 떨어져 있어. 맞아요. 2월에 이제 있고 8월에 8월부터 이렇게 있고. 9월 1일 9월 25일 4일 저다 알아요. 기다려봐요. 원영이 8월 31일. 예진언니 9월 1일 언니가 9월 24일 그리고 다음이 지원언니가 11월 21일 그리고 레이언니가 아, 2월 3일 거야. 그리고 애기가 <웃음> 2월 21일입니다 yeah. Yeah. 다이브도 다 알고 있겠죠? <웃음> 다이브는 모르는게 없어 그쵸 어, 다이브는 항상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이제 가야 돼요? 가지 마요, 다이브. 간다고요? 어디 가요? 우리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 가? 실망할 거예요. <웃음> 그러면 하트 다섯 개 누르고 가면 그건 용서해줄게요. 다섯 개? 5개? 다섯 개면은 1 초만에 누르겠다. 그러면 1 0개 누르고 <웃음> 다이브.다가 할일 하고 끝나고 다시 와서 끝까지 보고, 알았죠, 다이브? 복스 복스. 근데 우리 그 큐피드 챌린지가 완전 유행 중인가? 그니까요 I just want a little bit of peace. Peace. t s a l for y l l e e 잘 만들었어. 그니까요그 노래가 뭔가 중독성이 맞아요 그 빛이랑 레이 언니 음색이랑 또잘 어울려서 아 그리고 그그 그 뭐라 해야 되지? 편곡한 버전도 많잖아 편곡? 어. 뭐죠? 그게? 그 우리 인트로 때 많이 아, 다르게, 다르게 썼잖아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버전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웃음> 맞아요 그 앞에 인트로 버전 다 붙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그 뮤직뱅크에서 했던 그 인트로 노래가 저희 마음을 다맞아요 <웃음> <웃음> 뭔라공라들 <뭔가 돌라> <공주들 돌라> 인트로송 같아요 맞아 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공주라라라라라라라아아라라날공주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웃음> 어! 좋아요 우리 다이브도 다이브 딜고피드 챌린지 해봐요 힙파람 <웃음> 보일 수 있어? 응나힙파람 음, 안돼 나도 잘 안되네 안되네요 안됩니다 잘 안나요 해 <웃음> 불가능. <We are> <웃음> 어나귀 움직일 수 있어요, 다이버. 어? 어? 진짜 짱이죠, 저. 어, 대박이죠. 어떻게 나나 보여주면 네. 안 돼. 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신기하죠? 대박. 근데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음 여기에 힘을 줘요. 여기에요? 네. 이게 여기에 약간 네. 텔레파시를 통한다 생각하고 힘을 여기에 줘. 그리고 다시 또 여기에 줘고. 그럼 나 봐봐줘봐. 대박. 눈썹이 움직여. 그거 아니야. <웃음> <웃음> 기다려봐. 어, 아니, 연습하기 해 우리 언니 <웃음> 연습해 온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제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웃음> 어, 뭐야, 지지직거려요? 지지직거려요? 크로리가, 크로리가, <웃음> 다시 돌아온 <웃음> 거예요. 근데, 이거 내 거는 잘 됐는데, 이게, 변신? 그, 어디서 보냐에 따라 또 다르니까. <웃음> 눈썹이움직이는 개인기. 근데 나는 왼쪽이 안 움직여 신기하게 왼쪽 눈썹이야 응. 왼쪽 안 움직여 나도 이게, 여기만 올라가고, 이쪽은 안올라간다지금좀뭐생겨보이는데요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여워 예쁜 표정. 잘안움직여 <웃음> 음, 저희도 빨리 일본 가고 싶어요. 맞아요. 저는 우유 푸딩 먹고 싶어요. 일본 가서. 우유 푸딩? 맛있겠다. 저 우유 푸딩 진짜 좋아. 나는 레이가 추천해 추천해준 음식 만 먹을 거야. 음, 레이점. 네, 그리고 레이 언니가 자주 사다 주는 그포테이토칩 음. 그거 먹고 싶어. 스테이트치 맛있지? 조심 안돼 우유 푸딩 나는 그거 그거 에그산도 에그산도? 응. 에그산도 있지 아 맛있겠다 맛있겠지? 오케이, 스예쁘죠네 예쁘죠. 이름이 뭐야? 이거 마리, 마리. 아 마리. 네, 귀엽네. 그렇죠. 야구장 비하인드? 음... 야구장 비하인드. 언니도 눈잘 몰랐죠? 아니 나는 근데 살짝 라고. 어, 오 진짜요? 어 재밌었어. 저도요 재밌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음, 맞아. 다 같이 뭔가 응원하고. 이런 에도지 저는 잘 몰라서 그냥 박수치는 박스쳤어요. 박수 <웃음> 옆사람, 옆사람 먹어서 <웃음> <웃음> 맞아요. 음 <웃음> 청소 시간인데 급하게 보러 왔대요. <웃음> 어머, 허리를 <오르르> 위에 고마워요. <웃음> 감다 아 <웃음> 요즘 학교에서 다 핸드폰 할수 있지? 아니요 저는 아, 못해 아는 네. 못해? 또 다른 거 보다 <웃음> 내 머리색이 우유푸딩이래요 <웃음> <웃음> 에그타르트 맛있겠다 노래 추천해줘 러브다이브 아, 그치만 이런 날씨에는 로얄이 더 뭔가 날것 같기도 하고 <웃음> 맞아요 로얄도 좋고 응. 시원한 노래 맞아요 회사에서 몰래 보는 중이야 아, 다 몰래 보고 계셔 그러면은 조심조심 보세요 여러분 우리 보는 거니까 괜찮아요. 당당하게 가요, 다이브. 이거. 속이지 말고. 이거 들키면 저희가 이렇게 나타나게. 우리가 말해줄게요. 저희 보는 거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웃음> 방해하지 마세요까지 가는 거야? 네. <웃음> 어, 완전 멋있어. 우리 다이브한테 자유를 주세요. 우리를 볼 자유를 주세요. 우리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혼내지 마세요. 학교에서 몰래 봐요. 학교에서는 핸드폰 쓰면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따가 학교에 있, 있으신 분들은 재방송으로 보세요. <웃음> 우리 애기가 그 학교에는 약간 엄격하네. 맞아요. 학교에는 핸드폰 쓰면 안 돼요. 오. 핸드폰 뺏기면 어쩌려고요 다이브. 맞아요. 뺏기면 안 되죠. 우리 언니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스트레스 해소법? 응. 음. 맛있는거 먹기? 맛있는거 먹기 아무래도 그게 좀 짱이긴 하지 <웃음> 맞아요 저는 그리고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 털 깎는 영상? 진짜 좋아요 해아 진짜요? 마음에 안정이 돼요 뭔가 음.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막 이렇게 전 약간 대기시간에 심심하면 슬라임 만드는 영상 봐요 <웃음> <웃음> 와, 진짜 애기다. <웃음> 슬라임 진짜 나 중학생 때부터 <웃음> 뭐 유행했던 것 같은데. <웃음> 슬라임 만지거나 막 비누 이렇게 자르는 거 알아요? 이렇게 비누. <웃음> 비누도 이렇게, 잘라? 비누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ASMR이야? 그냥 하는 건가? 어, ASMR인가? 나중에 ASMR 해보고 싶다. <웃음> 근데 우리 벌써 지금 40분이 지나갔어 그러니까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럼 이제 캡처 타임 한번 좋아요. 하고 끝낼까요? 자 지금 벌써 시작하는 거야? 아 시작 아니에요 아, <놀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뭐, 양이아 마지막 하마지은하뭐 싶은 거 뭐?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냥. 냥. 냠냠 펀치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너 여러분, 여러분, 나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저희 또 만나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보고 싶을거야 다이브 어, 안녕 오늘 저녁도 맛있게 먹고 안녕 <웃음>